<웃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웃음> 이게 도대체 뭔가요? 좋아. 어 사실 저엘든링 했고요 <웃음> 지인을 통해서 저는 이미 했고요 그래봤자 하루밖에 못했어요 딱 하고 나서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것저것 많이 섞어놨구나 <웃음> 뭐 딱히 숨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애초에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한 거고요 그냥 테스트 당첨됐냐는 말만 했지 했냐 안 했냐를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아아 에? 저는 행복합니다 호우 向かってくるのか逃げずにこのディオに近づいてくるのか近づかなきゃてめえをぶちのめせないんだな호호では十分近づくがよ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아 이미 여기 와서? 태양충 이벤트 목표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미리 죽이면 돼요? <웃음> 태양충에 가면되기 전에 그냥 내 손에서 먼저 죽어라 그냥 <웃음> 이걸 죽인다고? 와우 아 뭐야 소울 조 왕녀 정도 죽였으면은 소울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 이제 좀 다크 소울 다워졌네 음 배경 이제 마음에 드는데 <웃음> <웃음> 아니, 선생님 불타오 계십니다 불타오 계세요 그만큼 푹 빠지셨나보네 아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좋은 거좀보자 <뭐라> <뭐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박혀 이거? 뭐지? 다른 사람 다 돌아갔네요? 튕겼다고요? 이거 영체 두명 이상 부르면은 튕기는 버거가 있다고? <웃음> 할 말이 없군 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 I can't get up!